안녕하세요 이장입니다 누워낚시를 한마디에 표현하면 뭐라 할까요? 생미끼처럼 움직여서 고기를 유혹해서 잡는 낚시기에 유혹낚시 또는 전천후낚시라고도 합니다 누워낚시는 처음에는 뱃을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누워낚시로 대상으로 가리지 않고 전천후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후낚시라고 하지요 누어 낚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열심히 낚시대 만들다 보니까 그때는 만들어서 계속 누어 낚시대인지를 모르고 낚시대를 만들어 수출했는데 어느 때가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누어 낚시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시초는 베스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원래 베스는 미국의 루제네주에서 치어로 수입해서 베스가 크기도 하고 또 농촌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해서 1973년도에 배스를 수입해 왔는데 이 배스가 양어장에서만 키워진 게 아니고 그리고 홍수 나서 배스가 자연히 하천 그리고 수로 저수지에 흘러들어서 이 배스가 나오게 되는데 경기도 수도권에서부터 배스 낚시를 시작하게 된 것이 루어 낚시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면 위에 떠 있는 찌를 유심히 바라보고. 그리고 낚시하시는찐 낚시 소산들에게 누워 낚시 하시는 분들은 달갑지 않은 손님이었습니다 누워를 퐁당퐁당 던지 물결이 일어나고 그리고 소리가 민감해서 고기가 도망간다고 다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누워 낚시가 이렇게 활성화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원래 누워 낚시는 미국, 유럽에서 많이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어, 그렇게 역사에 깊지 않지만 은 루어 나시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체형에 맞는 것 같습니다. 루어 나시의 나연에 타고 는감도 그 한국 사람이 예민해서 그감도를잘 느끼고 그리고 한국 사람이 워낙 부지런하고 근면해서 움직일 좋아하니까 그래서 스포츠형으로 그리고 루어 나시를 많이 좋아하게 됐습니다. 또 루어 나시는 생미끼를 만기를 꺼려하는 조사님들에게서 많이 이 나시를 찾게 되었고 또한 낚시도구가 간편하죠 물론 집에 가면은 많은 낚시도구로 쌓아지만낚시하러갈 때는 꼭 필요한 것만 들고 가기 때문에 장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간단해서 이동하게 편리해서 이 누워나시가 활성화됐습니다 한국사람의 부지런함 한국사람의 예민함 한국사람들이 손끝에 오는 그 느낌을 좋아해서 누워나시가 많이 보급되었죠 누워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하드베이터와 소프트베이터 커비니이션으로 나누어집니다 세부적으로 숟가락처럼 생긴 스푼 이 스푼이 발견되는 동기는 연못가에서 식사하다가 스푼이 연못에서 떨어졌는데 물고기가 갑자기 스푼을 입에 삼킨 겁니다 이걸 보고 스푼이 개발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푼이 뱅글뱅글 돌아온 것처럼 생긴 스피너가 있고요 피라미처럼 매끄럽고 날씬하게 생긴 민호, 중간에 끊어진 것처럼 되있는 조인트 민호가 있습니다. 못생긴 물고기처럼 생긴 크랭크 베이트. 이 크랭크 베이트는 공격적인 베스가 좋아하는 형태고 합성수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닐링할 때 진동이 잦은 타입의 바이브레이션, 합성수지나 철로 되어 있습니다. 웜. 이 웜은 루어의 거의 총층입니다. 지렁이나 애벌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합성시즈로 만들어지는 소프트베이트입니다. 하드베이트는 물고기 형태의 작고 무거운 철로 된 메탈 지그가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죠. 지그에 대해 합성시즈를 화려하게 만들어 유혹하는 형태의 특별히 바닥을 공략하는 그 라바 지그가 있는데 이 라바 지그는 배스에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하드베이트몬체가 와이어로 연결되어서 와이어베이트라 불리기 하는데 스피너베이트가 있습니다 스피너베이트도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누워낚시대의 <놀라> 종류는 민물과 바다로 우선 구분지어집니다 물론 민물이나 바다, 낚시대를 혼용할 수있습니다만는 어느정도 낚시의 기법을 갖고 낚시하게 되면 자성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대체로 바다로오는낚시대가 길고 손잡이부터 첫 번째 가이드, 즉 이를 버트 가이드라고 부르죠. 이 가이드가 민물보다는 대큰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다에서는 주로 멀리 던지기 때문에 멀리 던지려면 가이드 내경이 큰 것이 유리하죠. 그래서 버트 가이드를 큰걸 사용합니다. 민물용은 길이가 대체로 좀 짧은 편입니다. 주변에 방해물이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짧은 걸 쓰죠. 미물로 나실때와 바자로 나실때는 곧 이어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누워나시할때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내 몸의 건강 우선이죠 누워나시는 캐스팅, 릴링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쉬고 멈춘 시간이 별로 없죠 캐스팅하는 어깨에 무리가 없도록 하시고요 혀곡을 지나고 갯바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루어 낚시는 일종의 스포츠입니다. 혹자는 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디 노동이 아닌 스포츠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사관을 찾아서 이동하다 보면 많은 거리를 움직이고 끊임없이 신체 운동을 하고 낚시에 몰입해서 위험할 수 있으니 이동시험을 잘 살피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낚시 마음이 편안한 낚시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잊지 마세요